마블링이 소고기처럼 있어요 와... 고기 마블링 보이세요? 마블링? 정말 막상위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거든요 한제 올리겠습니다 튀어요 존맛 티 역시 이베리코 티아요아 벌써 티 한다 귀 빨간 거 보여요 지금? 댓글 남겨주신 분들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들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 구독 누르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티야 안녕하세요 막내삼촌 박삼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궁금하신 튀김을 써주시면 구독자분들을 선정해서 튀겨드릴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막사미가 튀기러 왔습니다 이번 튀김은 막사미 구독자분들께서 삼겹살을 튀겨달라 하셔서요 제가 그냥 삼겹살을 튀기긴 좀뭐 해서 바로 이베리코 꽃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진공포장에서 오고요 쿠팡에서 400g에 13,200원에 득템했고요 세크르토 벨리라고 불리는데요 삼겹살에 속하는 부위라고 하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와 삼겹살인데 마블링이 장난 아니에요 분명히 돼지 삼겹살인데 마블링이 소고기처럼 있어요 와 고기 마블링 보이세요 마블링 무슨 돼지고기 비주얼이 소고기 못지 않네요 오늘은 진짜 그냥 먹고 싶은데 막사미 구독자분들이 튀겨달라 하시니까 튀기러 갑시다 먼저 고기가 굉장히 기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로 초벌을 할게요. 핑크 솔트고요. 고기가 두껍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풀어 줘야 됩니다. 굽고 나니까 말려있던 게다 풀렸죠? 어? 하트다 하트! 구독자님들 하트 하트! 기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여기에 김치랑 마늘을 튀겨봤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요리하는 장소입니다 이번에 튀길 튀김 반죽은 튀김옷과 물의 비율이 1대1 그리고 전분 약간입니다 살살 넣어 아 청소 아 아, 아 청소 아 너무 터프하게 넣었는데 초벌한 삼겹살을 예쁘게 모양을 잡기 위해 산적거지로 고정을 하고 튀김옷을 입혀준 뒤 이렇게 빵가루까지 입히고 바로 튀겨줍니다 아참 그리고 막사미 구독자분께서 깻잎 튀김도 해달라는 분 계셨거든요 깻잎이 있을 때 겸사겸사 한번 튀겨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베리코 삼겹살 튀김 한상 차려봤습니다 오늘은 소주랑 같이 할게요 정말 막상이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거든요 한장 올리겠습니다 튀어요 이제 맛을 봐야죠 이베리코 삼겹살이 기름기가 정말 많아서 에어프라이어로 조리를 추천하시더라고요아까 이렇게 똘똘똘 말려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너무 이쁜 하트 모양이 됐어요.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먹어볼게요. 저는 에어프라이에 구워서 조금 뻣뻣할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름기 흐르는 거 보이세요? 진짜 아들야들하고 너무 고소해요 그리고 식감이 일반 삼겹살의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 지방의 식감이 항정살에 가까운 그런 식감이에요 맛은 아주 맛있고 고소한 삼겹살 맛 역시 이베리코 이번엔 파절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한잔더 가야될 것 같아요 튀어요 근데, 근데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저 미성년자인 줄 알고 술 마시면 지금 미성년자가 술 마시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이 많아요 <웃음> 제가 좀 동안이라 제가 최근에 먹었던 삼겹살 중에 제일 맛있어요 1등 1등 이거는 명이나물이랑 명이나물이랑도 궁합이 진짜 좋아요 이번에 와사비 기름진 음식이랑은 와사비랑 저는 자주 먹거든요 기름에 구운 마늘 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곤마튀 아니, 이 튀김 안에, 이 튀김 안에 육즙이. 와. 존맛튀기 한더 갈게요 막사미 구독자 분들을 튀아요 진짜 역대급 튀김이에요 역대급 튀김 제가 젓가락은 챙겼는데 너무 맛있어서 손으로 잡고 이번엔 깻잎튀김 먹어볼게요 깻잎을 튀기니까 써요 그러면 깻잎튀김쌈 다 넣어서 아니 무슨 재료가 들어가든 고기가 커버를 해줍니다 와, 진짜 맛있네 튀어요 아 벌써 튀 한다 튀어요 술을 진짜 오랜만에 먹어서 벌써 튀 한다 귀 빨간 거 보여요 지금?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들, 인스타 DM 보내시는 분들,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 구독 누르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막사미 구독자분들, 티아요 제가 다음주에 바로 이베리코 갈비살, 이베리코 목살 바로 튀길게요 존맛 튀 역시 이베리코 꼭 드세요